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백나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우리 신도라이프에서 새로운 코드가 등장을 하게 되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여러커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로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라고 공식 트위터로 밝혔고요. 어, 입양하세요 같은 경우도 내일 모레,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 치면 내리구나 내일 업데이트를 한다는 소식을, 네,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신도라이프 역시도 업데이트를 조만간 한다. 라고 영상을 올렸잖아요. 이번에는 퍼펙트 스사노우가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점, 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스타 타워 디펜스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를 뭘 한다고는 적혀있지 않아요? 자, 너무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은, 올스타! 뭔 소리야 신도라이프 신도라이프에서 새로운 코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신도라이프 신규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드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정말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나라님 코드 어떻게 입력해요? 신도라이프 코드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신도라이프는요 코드 쓰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게임에 들어오셔서 이 상태에서 위에 가는 이 방향키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올라가시면 은 에디딕이 나옵니다. 자이 에디딕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위에 유튜브 코드라는 곳에다가 유튜브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나온 신규 코드는 어, 이사 할리 포 할리데이라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코드는 30 코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도라이프가 그... 코드들이 모두 말소가 됐잖아요 이제 코드가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은 쓸수 있는 코드들도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직은 쓸수 있는 코드들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이 1, Win, 1, N, T, 3, R, Z, O, C, K, 3, T, Z 니키표 는 코드 역시 사용 가능 합니다. 15스핀 얻을 수 있고요. s l 3 3 p y 4 d 4 y z 느낌표 역시 지금 사용하실 수 있고요. 15스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M3RRY-HOTCHO 느낌표 역시도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메리 기프트 마스 역시도 현재 사용이 가능하고 30스피을 얻을 수 있다고는 적혀 있는데 스피 사용이 안되네요 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 이게 사용이 안되잖아요 뭐 이렇게 쓰고 사용이 안되는 거는 그냥 말소됐다고 봐주시면 돼요 이에 사용이 안되는 그런 코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예전에 기존에 있던 코드들 역시도 모두 사용이 안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일단 총 4개의 신규 코드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자 업데이트로 이번에 등장하게 되는 우리 스사노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분명히 렐게임즈에서는 새로운 비디오를 오늘 올려줄 거고 겨울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 원래 같았으면 은 항상 한 6시? 아니면 은 5시? 사이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상하게 아직까지 영상이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기존에 있었던 업데이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기존에 있던 업데이트를 어, 기존에 올라왔던 영상으로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 겨울 업데이트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리, 어젠가? 어그저께또 말씀을 드렸는데 스사모가 등장을 합니다 아이고 왜 계속 이 얘기밖에 안 하냐 어... 하지만 이게 무슨 스사노우로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적혀있지가 않아요 풀사무라이, 이름 자체는 풀사무라이로 적혀있는데 풀스사노우라는게 없잖아요? 네 풀스사노우라는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때도 퍼펙트스사노우, 즉그 파랑색깔 스사노우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도라이프 측에서는 이제 지금 적혀져 있는 이야기로는 새로운 스사노우가 등장을 하고 신규 스피릿으로 스사노우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항이 등장을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이번 업데이트로는 이런게 등장하고요 이런게 등장하고요 이런게 등장하고요 이런게 등장합니다 라고 모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요 지금 신도 라이프는 등장한게 없다라는 약간 단점이 있네요 우리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은 좀 코드 얘기밖에 없고요 네 이야기도 사실상 스사노우 이야기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얘기도 그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갑자기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에파 얘기가 너무 적어서 영상으로 만들기가 좀 애매해요 네 해봤자 1분 2분밖에 안되는 이야기라서 이거를 영상으로 또 만들어버리기에는 너무 적어서 내 네,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코드를 알려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사실상 코드 유튜버는 아닌데 코드를 알려달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죠 음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도 역시 코드가 조만간 등장할걸 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의 게임 블럭존 네 여기서 조만간 큰어 이벤트가 등장을 할 것이다 하면서 이런 모양을 등장을 시켜줬습니다 일단 봤을 때는 신규 보스 또는 크리스마스 이벤트 아니면은 새로운 뭐 디벤션 5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지금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자체가 저는 이제 막갓 100sx를 넘긴 그 정도밖에 안되지만 지금 D를 넘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기본적으로 뭐 100N 정도는 들어가야 랭커 등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D를 넘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D분들 전용으로 우리 새로운 디멘션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가 아직까지는 코드가 새롭게 등장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코드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고요 올스타 타워 디펜스 역시도 신규 코드가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스타 타워 디펜스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께 신도 라이프 신규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추가되는 업데이트 스사노우에 대해서도 제 예상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업데이트 영상이 등장하면 을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요새 하는 게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오늘 또는 내일 올릴 수도 있다는 라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빅나른이었고요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